느대인 유튜브 조동 등장 한번 가야 될것같은 여러분 재군을 부르겠습니다 따라딴 따라단 따라딴 따라딴 이분 누구예요? 따라딴 따라 나의 재군 내가 딜러를 해야겠구만 <웃음> 간단하게 나 오늘 컨텐츠한테 복수좀 할게 아 펜치! 아맞다 복수좀 할게 아 펜치! 아... 나 어! 뭐! 뭐야! 뭐야! 아, 아 이게 뭐야! 기껏 잡았는데.. 이렇 뭐야 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요 괜찮아. 괜찮아. 아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웃음> 어? 캔슬하지 마, 캔슬하지 마. <웃음> 아괜찮아아아아아아 아니에요. 티브님 다시 잡아요. 아 티브님 탱커야! 아 티브님 탱커예요! 나 오늘 첫판이라고! 안돼 안돼. 빨리 탱커 탱커. 탱커 탱커. 탱커! 나 딜란 내기해야 된다고요, 딜란 내기아저 불안한데 일단 잡죠. 오케이. 피자 막. 오! 깜짝이야! 와 이거. 오 와우. 2 hours later. 아저 아저 팀원님 나나못한다니까 지금? 봐봐. 나못하는데나못 아, 타는데? 어? 어? 아, 나 팀원님 <웃음> 나 나, 내가 받은 거 같아? 나 받은 거 같아? 아닌데 안 맞았는데. 어, 안받았어 말을 잘해 흔집을 잘해 게임을 잘해 뭐예요? 게임이요? 게임 잘한대요 전사님 축하드려요 오시부님한테 인정받으셨네 잡았잖아요! 디브이 뭐해! 왜 뒤에서 걸어오고 있어? 진짜 가만히 있어, 라인이. 뭐 하는 거야? 디브, 일로 와봐요. 힐좀 주세요. 아, 에이스, 에이스, 아, 와, 에이스, 에이스. 디브님, 막아봐! 막아, 막아! 나부터 안에 켜! 만들어! 어! 아 반벽 들으라고 뭐하는거야 거기에 뭐계 충전중일세 아 진짜 참라니 기다려봐 궁치지봐봐 나는 아지는 주여있다 궁지마궁지마궁지마 아유 저 청개구리 아유 청개구리 아유 청개구리 <놀람> 누구냐? 분만 잘 쓰면 다 있을 줄 알아 진짜 아아 아 그래 이게 특집이지 하여튼 아님 왜 혼자만 잘해요 나도 또도와줘봐와 뭐야 뭐야 뭐. 이뭔 개소리야! 아, <놀람이>. 오케이 지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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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아. 어 이러면 잡히던데. 아, 좀 붙어 보라고 했더니만. 아, 뭐야? 또 이상이야? 와. 저뭐 할까요? 뭐 보고 싶어요, 전사 님. 말만 해 봐요. 트레이서 싹다가네 아, 트레이서 뭐해 줘요? 아, 아프지, 아프지, 아프지. 많이, 많이 맞지. 아, 그야 나게, 스 아, 이씨, 이씨, 저, 와, 이씨. 이분이, 마라바. 마라바. 마라바. 마라바. 에아바마이 막아 막아! 막아, 막아. 벽 뜨더라고 뭐 하는 거야 툭게? 아 뭐야 또 이상이야? 와저뭐 할까요? 못 보고 싶어요 전사님 말만 해봐요 트레이서 싹다 가는 트레이서 뭐 해줘요? 나못하는데나못 찾는데 나 팀원님 나나 나, 내가 받은 거 같아? 나받 찍어야 돼요? 네, 편집본 지금 에로나 편집 잠깐 에라나서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네네. <웃음>